이석규 얘기에 서 미안한데 꽃을 사랑하죠 그러면 이건 이석규 한 사람의 꽃의 사랑이 아니야.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치게 돼 있어요. 지금 어디서 경상도에서 꽃을 심고 하는 사람들은 뭐 이석규 몰라, 그 사람들도 몰라. 그런데 하늘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 하나로 뭉쳐져서 힘을 발휘해. 이런 꽃 사랑의 우주 모든 사람들의 이 사랑하는 마음이 뭉쳐서 하늘의 기억이 돼 이게 뭐냐면 모든 악함은 개인의 한 행동이지만 이것이 이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들 것이 하나로 뭉쳐진다 이거야 여러분 내가 지금 악행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의 악행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악행을 사탄들이 모을 수 있는 역사를 한다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내가 잘못하는 거그 하늘에서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우, 하늘에서는 우주 한 곳에 모인다, 안 모인다.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느끼고 보고 결정한단 말이에요. 사악함과 선함의 기준은 10배가 더 강해. 사악함이. 사악한 짓을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그게 많이 모여진 힘이 크다는 거지. 여기서 여러분들의 선택된 그 사, 사명이 뭐냐. 이거를 바꿔놓는 거야.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무엇이냐. 반대의 현상을 악의 악과 선함의 10분의 1 이상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제자들의 목이야. 선암이. 10배를 능가해야 된다 이게 10배를. 천년의 역사에 걸쳐서 우리는 지금 기초를갖잖아 이것이 이루어질지 않을 때는 우주의 불행은 감당할 수가 없어. 이게 우리의 임무야 마지막 시대의 임무. 아셨죠? 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천년 후에 여기에 대한 것은 누구도 장담을 못한다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책을 세상에 내고 전해놓고 하는 역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것인가